미식의 계절 가을. 바다의 향을 가득 담은 해산물들이 우리의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준다. 그 중에서도 특유의 담백함과 부드러운 속살로 사랑받아온 가리비를 빼놓을 수 없다. 단백질은 물론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한 가리비는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건강식 재료로도 그만인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조개의 여왕 가리비와 함께한다. 가리비는 한의학에서 해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리비는 성질이 차가워 열을 내리고 독성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리비의 칼륨 성분은 혈관 속에 있는 나트륨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리비에는 리신 아르기닌, 글루타민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 촉진에도 좋습니다. 가리비는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고요. 또한 가리비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가리비의 타우린 성분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가리비는 채소와 궁합이 잘 맞는데 이는 가리비의 풍부한 단백질과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이 서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껍데기 속우윳빛 속살을 자랑하는 가리비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을 위한 건강식 재료로 손색이 없다 또한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가리비는 회로 먹거나 구이 혹은 찜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가리비로 우리 가족의 입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켜보자